로얄 초코 케이크입니다. 짠 가격은 음, 얼마였지? 얘도 아마 3,000 얼마 정도 할 겁니다. 영수증을 버리셨군요. 영수증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. 어왜 영수증 안 줬지? 어, 투명한영 투명한... 영수증을 안 받았네. 그렇습니다. 아 3,500원? 이야, 여러분들 모르시는게 없네요 역시 이래서 이게 바로 집단지성 아니겠습니까? 인정? 아닌데? 동의? 어?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된거 아니야? 용비? 아, 이것도 <웃음> 모르겠네요 자 빨리 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 오징어조림 <웃음> 재밌네요 짠 어?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? 네. 어 비슷한 거 같아요 <웃음> 그렇습니다 따라 <웃음> 뽀아해 여보 이 초콜릿을 자기에게 줄게요 아니요 그거는 마지막에 먹어요 마지막에 먹을까요? 포획되잖아요 음 그래요 그거 근데 이거 가르면 쫙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? 아니면... 어떻게 해요? 갈라볼까요? 아닌가 보다.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초콜릿이 막 나오는데요. 그거 맞죠, 좋지? 그거 저 어디서 봤어요, 존 맛이라고. 무슨 맛이요? <웃음> <웃음> 무슨 맛이요? 저도 매우 맛있다고. 매우 맛있다고요? 매우 맛있다고요? 어, 보이면 집어 와야 한다고 들었어요. 와. 이, 이걸 보여드려야지. 여보, 아. <웃음> 너무 커요? 어, <웃음> 좀 녹아도. 짠. 아, 가운데 이게, 이거 뭐죠? 쇼콜라인가, 이거? 아닌가요? 맞지 않아요? 맞죠? 쇼콜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완전 당을 빡 입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... 근데... 이... 진짜 고당도가 들어와서 그런지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맛인데 진짜 우유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드실래요? 아 우유 좀 나눠 먹을까요? 그러면? 하나만? 응 저희 집은 애기가 있기 때문에 우유가 항상 <웃음> 있습니다 음. 근데 또막 그렇게 막 엄청 달진 않은데 되게 맛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물리지 않게 맛있다고 해야 되나 물리지 네. 않아요? 저는 이미 벌써 엄청 솜이 달아요. 벌써 물렸어요? 약간 누가 물었지? 홍! <웃음> 나 <웃음> 여보 한입 사이즈에 맡겨줄게요. 네. 아까 사실 너무 컸어. 맞아. 자, 그건 사실이었어. 어. 고마한테 머리카락 생겼다. 오 어, 좋은 머리카락 생겼어. <웃음>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고마 내려와라. 뭔가 좀 그런데. 음. 맛있어요? 응. 음. 어, 우유랑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 진짜. 진짜 잘 어울려요? 음. 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먹고 우유를 드셔야 돼요 필수템 진짜 우유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와 이거는 무조건 우유네요. 와 아니 그냥 딱 토니 막아 먹었을 때 너무 달았는데 이거 우유를 먹고 먹고 우유 딱 먹으니까. 너음에또 아, 네. 먹고 싶어지는 맛와 음. 이거 진짜 진짜 이건 무조건 우유랑 저 이제 두입째 먹었을 때 살짝 물렸거든요 근데 우유를 딱 먹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면서 완전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느낌 <웃음> 좀 과장해서 이거 진짜 이 곰돌이가 보이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차였다고요? 아. 그러면 지금은 뭐죠? 자전거인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고 참 어쩌다 이런 개그를 저희 또 줄까요? 네또 음.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오히려 한번 강력하게 내라고 했습니다 힘내세요 음. <웃음>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그 있잖아요. 그 뭐야.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는 과정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또더 좋은 잘 맞는 그런 분을 만나서 다음 행복한 연애를 또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. 홍님 이건 받아줄 수 없어요. <웃음> 구독 안 하셨나요? <웃음> 왜 그래? 음. 와. 마지막 한입 거하게 하고 이야. 얘는 완전 진짜 초콜릿 덩어리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카투사 화이팅!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원래 헤어지면 안 잊혀지고 눈물 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뭘 한두 달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혀지게 만들어 줄 다음 사람에게 더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고마움과 <웃음> 더큰 애정과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여보 초콜릿 드실래요? 네. 네, 반만 주세요. 반 드릴게요. 양옆 아니면 위아래, <웃음> <웃음> 어려운 결정 저는 아래를 먹겠습니다. 곰의 입을 먹었어요. 음.